너만 나갔다 오자. 애질안 돼? 애질안 돼? 애질안 돼? 애지 못 나가. 애지 못 나가 오늘. 애지가 오늘은 못 나가. 애지 못 나가. 어떡해. 애지야 를가봐 애지야 가 애지가 오늘은 못 나가. 애지가 땅에 앉으면 안 돼서 못 나가. 오늘 중지마. 중지마 갔다 올게. 응. 어 애지야 비켜봐. 이게 먼저 나가 있네. 자, 이제 여기, 여기 있어. 누나한테 있어. 안돼.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중재 중재 넘어 중다오자 Thank <laughs> you. 뭐, 난리야. 완전 <웃음> 들어가겠다고 막. 밖에서 깨끗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거기 데려다 달래.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<웃음> 애진 너한테 담임도 없잖아.